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캡컷을 사용하여 심플한 인트로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앞에 3초짜리 인트로 영상 보셨죠? 그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꼭 안하셔도 되고 영상을 보시면서 다르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캡컷을 실행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불러올게요 라이브러리 동영상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흰색 추가 누르신 다음에 타임라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줄여줍니다. 흰색 배경을 줄여줍니다. 각을 잘 맞춰서 이 정도? 저는 이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애니메이션을 넣어줍니다. 애니메이션, 보시면 애니메이션 있죠? 이걸 누르고, 인, n 애니메이션, 밀기, 오른쪽으로 밀기, 애니메이션. 너무 빠르죠? 그러면 저는 한 1초 정도 이렇게 맞춰볼게요. 재생시켜보면, 됐죠? 이렇게 보인 다음에, 맞추고, 이렇게 하면 뭔가 밋밋하죠? 그럼 캔버스 들어갑니다. 캔버스 들어가신 다음에, 배경, 배경 클릭하시고, 쭉 넘기시면 그라데이션 배경이 보이실 거예요. 그라데이션 배경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됐죠? 자, 여기서 텍스트,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좀 늘리, 늘리고 텍스트를 이렇게 온 상태에서 나는 텍스트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은 텍스트를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 추가, 편집효과 전 이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걸 하고 타임라인을 조절해 줍니다. 타임라인 조절 하고 폰트 폰트도 바꿔줍니다. 폰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은 고딕 검은 고딕체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 애니메이션도 넣어줍니다. 애니메이션 인, 인 애니메이션 해서 디졸브, 디졸브 이것도 한요정도 0.5초 정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렇게 하고 아웃 애니메이션도 디졸브 하고 똑같이 한 0.56초 요정도로 해볼게요. 재생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요 정도에서 다시 텍스트 추가 텍스트 추가를 누르고 요렇게 하시고 편집효과 표가. 편집효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워드아트 이거 빨간 색깔 보이시죠 요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구독 눌러줍니다 누르고 다시 애니메이션 적용 애니메이션 반복 구독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복되게 여기서 화면이 안 없어지게끔 놔두고 싶기 때문에 가벼운 떨림, 떨리 쭉 빠르면 이렇게 한, 요것도 한 1초 정도. 1.1, 1초에서 1.2초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1.1초 맞춰보겠습니다. 천천히 떨리죠? 이렇게 맞추고요. 다시 진행해 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좋아요도 뜨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정도 와가지고 텍스트를 또 추가합니다. 텍스트 추가 옆으로 옮긴 다음에 간격을 좀 맞춰줄게요. 이렇게 다시 텍스트 추가 이렇게 와서 편집 효과 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여기 이번에는 파란색깔 보이시죠? 파란색깔로 좋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들어가셔서 반복 가벼운 떨림 이렇게 그러면 재생해보면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타임라인이 너무 길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조절해주고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서 끝나서 효과음을 안 넣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효과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조절을 해볼게요. 글씨를 살짝 키우고 배경을 살짝만 작게 만들어줄게요. 살짝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효과음 캡컷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효과음 보시면 오디오 들어가셔서 편집효과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이런 효과음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넣어 볼게요. 사운드 들어가서 사운드 삽입, 장치는 사운드 들어가서 이 소리 있죠. 요거요겁니다 들리시죠? 요 요거 추가. 그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텍스트를 들어가 줍니다. 텍스트를 클릭하고, 정확하게, 소리를 정확하게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그럼 요, 요 부분에서 나왔으면 하는 효과음을 찾아줍니다. 오디오 들어가서, 사운드. 사운드 삽입. 장치 내 사운드. 효과음만 다르지, 넣는 방식은 다 계속 똑같아요. 요, 뾰로롱을 넣어보겠습니다. 꼭 이걸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타임라인 조절해줍니다. 조절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텍스트 텍스트를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구독에 대한 효과음 요겁니다. 추가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 다시 텍, 또 텍스트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좋아요에 대한 효과음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이걸 누른 다음에 복사를 하셔도 돼요. 복사를 하시고 위치만 바꾸셔도 됩니다. 나머지 이런 음들은 다 음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텍스트에 맞춰서 여기 여기 있으니까 다시 오디오 들어가서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럼 재생을 해볼게요. 유트죠?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편집하는 캡틴 요 자막만 제외를 하고 소리 있는 영상과 소리 없는 영상, 소스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퍼가셔도 되는데, 퍼가실 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